와높적다슴벌레 수공총 수컷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.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특별한 채집기 2편을 좀 해볼 건데요. 저번에는 이렇게 나무 색깔로 좀 채집을 했었죠. 하지만 오늘은 좀 도구가 업그레이드했습니다. 바로 이 삽으로 잡아볼 건데요. 삽 물론 이 삽밖에 없어요. 도구는 진짜. 삽밖에 없어가지고 많은게 최소는 좀 바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삽으로 한다는 걸 의미를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보시면 이렇게 밑둥이 하나 있거든요. 여기. 오, 조금씩 움직이는 밑둥이긴 한데. 이렇게 오래는 밑둥에서 톱사 같은 게좀잘 나와요. 그래서 이제 톱사 성충을 뽑아오려고 이 나무를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자 그럼 여러분 삽으로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. 톱사 성충을 위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와 여러분 지금 구사일생 하면서 겨우 길 없는 곳으로 다시 올라왔어요. 아 근데 나만 나 뽑았거든요 지금. 이제 여기 시큰데도 보이니까 유나로 한번 해볼게요. 유나 한번 가 가야 될것 같은데 진짜. 와, 너무 힘들다 근데. 아, 아 근데 이거 없어야 힘든 거 있죠 진짜. 캐트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. 알 수가 없으니까. 오, 오. 아씨, 너무 힘네 진짜. 우와. 오. 한 마리 나왔다. 와, 이걸 잡아버리네? 아, 한 마리 잡았어요. 여 보이시죠?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우와. 자, 여기. 우와. 또 나왔다, 또 나왔다, 여기. 여러분, 나왔어요. 와자 오케이, 오케이, 붓인다, 붓인다. 붓인다. 자, 우와. 었다 오. 여러분, 이렇게 뽑았어요. 도끼 없이 뽑았습니다, 도끼 없이. 오, 뭐야. 오, 치자마자 나왔어, 치자마자. 치자마자 한 마리 나왔고요 여기, 여기, 보이세요? 여기, 이렇게? 유치에 밖에 있어요 이렇게 우와 나왔었어요 오 벌여 여기도 밖에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와 많이 밖에 있다 진짜 우 나무 잘 골랐어요 제가 오 좋습니다 자, 여기 나왔었습니다. 여러분, 저기 보이시나요? 오, 와, 와, 솔직히 톱사나올 줄 알았는데, 뭐가 검은색이 나오길래 톱사인 줄 알았거든요? 어, 근데 여기 보세요. 와, 넙적사슴벌레 수홍충 수컷입니다. 와, 넙적사슴벌컷은또 오랜만에 보네요. 하. 좋습니다. 이제 한번 조금씩 더파보고안 나오면 다른 나무로 이동을 해볼게요. 아, 여러분, 지금 제가 더 잡고 싶긴 한데 야, 시간이 없어서 아제 이제 좀 내려가야 될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아, 아쉽게도 지금 채집을 중단하게 됐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이제 유충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. 유충들이 꽤 잡혔어요, 그래도. 오.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지만 다음번에는 톱사슴벌레 성충들을 좀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